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닐라 아쿠스틱입니다 바닐라 네, 저는 노래하는 성화입니다. 네, 저는 바닐라아코스틱의 리더 바닐라맨입니 저는 저는 저는 하는상는입니 저는 저는 저는 라아저스틱의 막내 기는치는저인 저는 입니다 내가 죽어도 그만가요 돌아보지 말아요 죽을 것만 같은 내마음이 망설이네 그댈 찾고 보낼 수 없으니